에이프 찍어놨어요. 1번으로 가면 되겠냐. 어, 그만 줬으면 좋겠다. 다들었어 이 괜찮은 것 같은데? 탑을. 오케이. 어우, 더, 다 챙기세요. 그냥 처음, 처 아니. 더챙겨주 음. 어어어어어아 아니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전기로갈수 있어 나도 알고 있다고 아... 동생 오로 올라갔습니다 런티 런 괜찮은데. <목소리도> 보 보니까 누 근데 지금 지질하는 거죠. 무서데 뭔 짓을 소리가흉터가 만드는 것 같아. 이을 올라가야 되지 않 저기 왜 달려가지? 달려가누 <웃음> 이유가 뭐야? 안타까운 점들아 지금 우리 팀은 안타도 50만 이 어, 달걀! 여기서 재미 엄청 많이 보는데... 어, 끝... 어... 아니야, 철조... 그냥 이게 유료이제 할만해. 그럼... 여러분 이동하시는 거 아닙니까? 와. <목소리> uh, <yeah. 웃음> 어 62% 어 고생하셨습니다 점이 군망이 된 전방. 제가 킬 올리는 거 보고 계세요? 아 여기가 미쳐네요 이거. 갑자기 여기 스카브팔이었어. 음동은 근데 이 순순히 이 부분을 했잖아? 이분분 제일 많이 본것 같은데? 잘하자고 뭐? 있죠? 완전, 완전 재미보험 역시 높은 고지대에서 교육 좀 주는 게 최고라니까. 고급도 이렇게 좀센 거, 카쿠팔 정 거. 이제, 미지가한8 0 정도 되는 야, <웃음> 오 카카오도 만드세요 그럴까 카카오도 무료예요 지현 형님 카카오도 무료에요 어차피 다 무료인가 알겠습니다 카카오도 어, 제 카드가 버튼 중요합니다 아. 어, 팀 팀을 너무 잘 만난 것 같아. 이번에 아 그래요? 알겠습니다. 저는 그냥 하여튼 어우, 수 와우. 이번 느낌 너무 좋은데, 치킨, 치킨 먹을 것 같아. 그 느낌이에요. 뭔가 남다른 센스가 있어요. 여기 치킨, 일단은 저로... 음, 자기장에 운만 좋으면 배0 치킨버거 한게 좋다. 오수가같 이게 완전 지금만 살아남아요. 여기 딱 됐구나. 아 도망갔어. 기능못 잡았어. 어, 우리 한 명만 잡으면 이제 이긴다. 한명 남았네, 한 명. 아. 이거 이긴다, 이거 이거 오케이, 우리 어, 치킨이다, 치킨. 어, 예. 어, 예. 이거, 어, 이거 백번 내가 이겼잖아. 이거, 이번 판 치킨 먹을걸. 어, 좋아. 어, 이거 미친, 미친, 좋았어. 게 치킨 치킨 치킨 치킨 치킨 오, 치킨 치킨 치킨 치킨 치킨 치킨 치킨 치 90%? 킨 치킨 치킨 치 아. 아, 킨 치킨 치